予約してきてるかねえそう私ここでアイアイパッド買った時は全然そんなのなかったよそれ人気じゃないからねすいません<笑> オイルド決まってますか1 2 8オイはカップルカプルですかなさそう良かったねああしいい この携帯とバイバイ百三つが入ってますそう入って i p h o n e 14の二十八ギバイトになるのでえっと十三万八百円というのが本体の価格になっておりますサービスで説明ていただければとんですでよしでこちらお知らせをい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 <笑><笑> <はい>。<笑><笑> ありがとう 嬉しいか? <笑><笑>うえやったやったぜでのくかけいるもないかど早ろよ 진다고마다이 아, 고마 음, 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아무래도 아이폰 14를 사는 동영상에 제가 2주간 사용한 후기를 남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새벽에 4시 한 6분 정도 된이 새벽에 동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생기면서 프로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외국 사시는 분들 개봉기를 보면 거의 다 프로가 많으신데요. 이 와중에 14를 사면 호구가 된다는 이 와중에 14를 산 이유는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서 <웃음> 저는 이 퍼플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십사를 포기를 할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14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디퍼플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예쁘지 않은 이렇게 낭낭한 색깔이 아닌 그런 색상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혹시 프로가 이 색상으로 나왔으면 조금 고민을 해봤겠지만 아 역시 핸드폰은 예뻐야 된다라는 저의 신조가 있기 때문에 그냥 14 로 사게 되었고요. 2주간 사용한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13이랑 전작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가 13 케이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카툭티가 심해졌다고 했는데 아좀 심해지긴 했어요. 제 동생이 아이폰 13을 쓰고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카툭티가 조금 더 심해지고 카메라가 커졌습니다. 요거는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요 다른 외관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서 13 케이스를 14에 껴도 무방하다.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14 프로 프로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전에 쓰던 핸드폰이 아이폰 11이여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화질 이 카메라 화질이 좋아졌다고 느꼈고 뭐아 어, 배터리는 항상 핸드폰을 새로 사면 오래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래간다라고 느꼈고요. 퍼플 색깔이 예쁘다. 11에 비해서 엄청 가벼워졌거든요. 가볍다. 이 정도가 되려나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1 4가 카메라 손떨방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제가 되게 기대를 하고 산 거였는데 막상 그 손떨방 액션 모드를 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니까 화각이 엄청 좁아지고 화각도 좁아진 것도 좁아진 건데 화질도 안 좋고 아마 저는 이 그냥 14 기본 카메라에서 그 액션 모드로 손떨방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아졌다고 느꼈고 화각도 너무 좁아져서 이거는 스포츠의 동영상을 찍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럴 거왜 넣었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되게 실망을 했어요 저는 뭐 딱히 테크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뭐 프로가 아닌 시비를 썼다거나 시비를 썼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14를 사도 돈어 아깝다는 라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웃음> 2주간 썼는데도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어,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올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화